안녕하십니까 고익수성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지금 근 20년 동안 다크서클의 눈 밑에 지방이식을 해서 색깔과 굴곡을 교정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눈 밑에다가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과다하게 넣으면 눈 밑이 되게 불룩해집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은 불룩한 지방에다가 지방분해 주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트리암 주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서 오그라트리려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방법들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식 지방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변 조직이 영향을 받거나 지방분해 주사라고 하지만 이식한 지방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서 괜히 고생만 하시고 블룩한건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블룩한 지방 바깥쪽에 0.5cm 짜리 구멍을 내고 아주 미세하게 잘게 부숴서 블룩해진 지방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주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과도한 지방이식 필러 때문에 블룩해지신 분이라면 필러만 뭐 녹이면 되고요 연구필러면 흡입부를 제거하고 지방이식이 잘못됐다면 흡입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0.5cm 짜리 절개를 해 가지고 흉터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을 분들이 꽤 있는데 0.5cm 를눈 밑에 내고 성형외과 의사가 꼼꼼하게 꾸며주면 나중에는 그 흉터 때문에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셔서 잘못된 시술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